최근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현상이 와카야마현에서 발견되었고 와카야마현 근처의 기이수도에서도 연속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G3월 19일에 기이수도에서 규모 3.2 그리고 2.7과 2.6 그리고 3.5의 하루에 연속 4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이수도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은 작년 12월 3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야마나시현과 와카야마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가고시마현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지속되면서 후지산 마그마 활동과의 연관성을 경고하였습니다. 작년 12월 3일 오전 6시 37분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쿠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전 9시 28분에는 이곳에서 500 정도 떨어진 와카야마현 기이 수도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슷한 지진이 최근 또다시 발생 중인 것입니다. 얼마 전 3월 12일 새벽 1시 1분에 규모 3.3의 지진이 후지산 후지고코에서 발생하였고 오전 9시 20분에도 후지산 후지고코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에 와카야마현 근처에 이번 연속 네번의 지진은 작년 말에 유럽 지진학자들이 귀가 따갑도록 주장하였던 후지산과 난카이 트로의 연속 대폭발 조장이 다시 기억되는 상황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기이 수도의 군발 지진 발생 이후에는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그리고 2004년에 기이 반도 남동쪽 앞바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과거 17년간의 데이터입니다. 딱두 번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이 수도에서 또 하루에 연속 네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2004년 기이 반도 남동쪽 앞바다 지진 이후에는 3개월 연속으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 3월 20일 후쿠오카 서쪽 앞바다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3월 16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일수도 와카야마현 후지산 후쿠시마의 연속 지진 패턴이 다시 발동한 것이라면 추가적인 규모 7클래스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5년과 2022년이 똑같은 3월 20일에 후쿠시마에서 큰 지진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2005년을 좀더 되돌아보면 2005년 호쿠오카 서쪽 앞바다 지진 발생 전에 일주일에 네번이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한 후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과 똑같습니다. 최근도 대만 오키나와 지역에서 강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수도에서 일주일에 네번 이상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3개월 안에 규모 7클래스의 강진 발생이 많았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년을 돌이켜봐도 2월 13일 후쿠시마 규모 7.3강진 이후에 3개월 동안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6월 말까지는 규모 7클래스의강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